이름 손나은 별명은 손나방, 생년월일은 1994년 2월 11일생이다. 키 167cm, 큰 키와 몸무게 46kg로 날씬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예쁘고 통통튀는 느낌의 밝은 모습으로 애교가 많고 외향적인 성향일 것 같은 외모와는 달리 손나은 낯가림이 심하다고 한다. 팀 내에서 조용한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며 신비한 이미지를 어필하는데 사실 손나은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한다. 평소 잘나서지 않는 성격인데다 본인 스스로도 에이핑크에서 노재민 멤버라고 하기도 했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당시 분량을 얼마 차지하지 못해 꽃병풍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다 하지만 낯선 공간이나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때만 그렇지 팀원들과 같이 활동하거나 팬사인회 같은 편한 장소에 가게 되면 애교도 부리고 말도 많아지며 장난치는 댕댕이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보면 관계나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사에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2011년 에이핑크로 첫 데뷔했다가 22년 4월에 탈퇴했다 에이핑크 내에서 대표적인 비주얼 멤버로 꼽혔으며 항상 센터에서 무대를 빛냈다 걸그룹 전체에서도 비주얼 멤버로 자주 이름을 올렸는데 에이핑크 초창기의 이미지는 청순하면서 귀여운 외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섹시한 느낌으로 아예 변해버렸다. 일부 팬들 중에서도 못 알아보는 팬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손나은은 섹시한 컨셉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인생 최대의 리즈를 갱신하여 큰 관심을 받았다. 몸매도 완벽함 그 자체이다. 허리 사이즈 18에서 21인치로 굉장히 가늘어 남초 사이트에서 몸매짜리 많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남자들 사이에선 에이핑크가 누군지는 몰라도 손나은 은한다 할 정도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여자들 사이에서도 워너비 몸매로 자주 꼽히는 연예인 중한 명이다. 완벽한 아디다스 레깅스 핏을 자랑하며 레깅스 패션의 유행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2023년 1월 7일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의 후속으로 방영 중인 드라마이다. VC그룹 최초로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이야기로 대배우 이보영의 활약으로 인기도 급상승하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여기서 손나은은 철없는 부잣집 막내딸 강한나의 연기를 맡았다. 하지만 손혜은의 등장과 동시에 연기가 이상하다며 혹평을 받고 있다. 손나은은 데뷔 초부터 연기를 시작했다. 첫 데뷔작으로 두자식 상팔자에서 조연을 맡았었다. 하지만 부정확한 발음, 손조절 실패, 뭔지 모를 어색한 표정 등으로 타 배우와 비교가 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다고 한다. 대중들이 연기력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작품 속에 캐릭터를 맡으며 꿋꿋하게 성장하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며 연기력 상승에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드라마 대행사에서 4회차부터 손나은이 등장하자마자 또다시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대와는 달리 이전부터 지적을 받았던 어색한 연기로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고 한다. 손나은은 재벌가 막내딸이지만 장사에 촉이 있는 재벌 3세 역을 맡았는데 도도하고 예리한 이미지로 외모로는 역중 배역을 잘 소화하는 듯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나오면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갑질을 돌려 까는 등의 연기를 보여줄 때나 화를 내는 연기 중 소리를 지르며 약간 오버하는 듯한 연기로 극중맡은 배역 이미지가 다소 애매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일부 누리꾼들은 손나은의 연기 때문에 드라마 몰입도가 떨어진다며 혹평을 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손나은의 연기는 촬영 현장에서부터 불안했었다고 한다.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손나은의 연기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제작 발표회 때 이보영 배우는 손나은을 볼 때마다 항상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손나은의 연기가 맘에 들지 않은 감독이 계속 다시 촬영해서 손나은이 지쳤을지도 모른다며 추측하기도 했다. 대행사를 연출한 이창민 감독은 다른 배우들은 다 훌륭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유독 손나은에 대한 칭찬은 없었기에 손나은의 연기에 더 논란이 됐던 것 같기도 하다. 18살의 나이에 가수로 데뷔해 배우 활동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손나은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으로 한층 더 성장된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길 응원한다.